바일을한대 기초를 할 예정입니다. 누유 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공개적으로 제 가족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뭐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는데 살면서 뭐 조금 힘든 시기 우리 엄마가 내 취미가 오토바이 니까 자기도 같이 한번 타보고 싶다 근데 여자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흔케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바이크를 탈거면 제대로 타자 뭐 장르도 좀 비슷하면 좋겠죠 그래서 비슷한 장르의 오토바이 뭐 그런거를 좀탈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편하게 라이딩이 가능하니까 네 이종 소형 면허를 얼마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종 소형 면허 땄으니까 바이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소리 어, 엄마가 탈 오토바이를 한대기출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는 목숨을 걸고 타는 거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내 목숨을 담보로 즐기는 레저기 때문에 정말 배울 때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도권에는 꽤 여러 곳에 그 라이딩 스쿨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 어, 클래스가 좀구분도잘돼 있고 여기저기 평판도 좋은 그런 라이딩 스쿨을 미리 좀 예약을 했습니다. 예약을 해서 내일 라이딩 스쿨 강습을 할 거예요. 소리엄마 라이딩 스쿨 강습을. 라이딩 스쿨에서 배운 그 강습 내용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연습을 좀할수 있게 오늘 이제 그 연습용 마이크를 사러 갑니다. 약간 녹이 있는거 음, 어, 예 귀엽죠? 스크래치도 없고 어그러시더라고요 누유 난 것도 없는거 같고 음. 깨끗하네요 제가 살게요 <웃음> 감사합니다 두 번째, 5주면, 빨리 올리고 막,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타고 있으면이듯 하죠? 발소, 쭉, 더 부드럽게. 이걸 연습을 제대로 하면, 여러분들, 발소차 때 굉장히 편해질 수 있으며, 매냐는두 가지 알려드릴게요. 자강 오셔서 아시겠지만 빨리되면 어떻게 돼요? 쿡, 쿡, 쿡 되죠. 달리기 할때 가벼워요, 동지할 때 가벼워요. 자 이제 마지막. 여러분들 타실 때 다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중상 막 따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. 다이그 탈때 다리를 땅에 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내리시면 삐 불합격입니다 막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일를못 해요. 근데 냉풍기에 곳곳에 냉풍기가 있고 밖에도 저런 불풍기들이 막 있고 안에는 재빙기도 있고 음료도 있고 마스크도 준비가돼 있고 충전기도 있고 손소독제도 있고 마자도 있고 그 어... 뒤에 보시고 숨기세요. 자, 불안하면내몸 붙이면 돼요. 어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